안녕하세요. 보인투입니다 오늘 지금 선생님을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. 차가... 오늘 날씨는 맑고, 최고 기온은 15도예요. 15도예요. 경로를 다시 탐색 <목소리네> 안녕하세요. 어어 응. 어저께 주사 맞았는데 어제마셨어요 어. 2차? 어어 어, 어 아프다 어씨 열은 안나세요 열은 미열이 있는것 같고 잘때 미열이 있는거 같은데 그 저거 드셔야 되는거 아닐까 응? 아스피린? 어 아닌데 아스피린이 아니고 타이레놀? 타이레놀 이거 오늘 브이로그 찍으려고 하 지금 선생님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. 네. 네. 밥 먹었어? 아침에 빵 먹고 왔습니다. 어. 음, 음, 음, 음. 아, <놀람> <놀람> 주소 받았나? 치용 네. 아, 예술관. 치용 응? 예술관 아닌가요? 저, 저.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, 저 녹화, 녹음도 됩니까? 잘 됩니다. 음. 칼씨는 김소라님하고 같이 뮤직비디오 촬영하기 위해서 가평에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춥고 안기가 껴서 근데 야외 촬영이라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어떡하죠 어떡해 완전 60년대 아저씨대 근데 비디오네요? 네비디오입니다 예, <웃음> <웃음> 지역성이 이렇게 보이게끔 장난을 만들었 <웃음> 어, 네, 그림 완성돼 바는 거 보면서 또 저희가 말씀 <웃음> <너무>, 네, <호화시, 웃음> 그들레차 지금 져가지고 어, 아니, 저는 아직, 아직, 아직, 아직, 아직, 아 아직, 아직, 아직, 아직, 아직, 아직, 어요 아직, 그 다음 직 아직, 아직, <목소리> 네. 네? 이렇니겠다 <목소리> <목소리> 혼자 묻지만서. 너무 예요 너무 예뻐요. 바지도 너무 내 스타일. 아유, 어. 이제 좀 낫죠, 제이. 그 상관없습니다, 이 정도. 야외에서 그리는 거 정말 오랜만인데요, 저. <웃음> <와> <웃음> 백신의 소감을 한마디. 어이구, 욱신해요, 여기. 아파요. 오, <웃음> 여기 진짜 아프다. 아, 귀엽다. 네. 귀엽다. 네, 눌렀습니다. 하나, 둘, 앉 됩니까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타악 연주자 김소라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정말 정말 존경하는 김정기 작가님과 함께 어, 이렇게 콜라보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뜻깊고, 또 영광스럽게 생각되는 자리였어요.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, 어, 저도 장구 열심히 치면서 뭔가 모를 어떤 통하는 느낌? <웃음> 그래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정말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약간 울컥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적이 되게 연주하면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,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, 또 전통과 또 선생님의 어떤 그림, 라이브 드로잉과 같은 어떤 다양한 장르들과의 콜라보가 정말 어 이제는 더 많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전통이라고 생각 들었지만 사실 선생님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는 이거는 전통이다, 뭐 현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자체 예술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또 날씨도 너무 도와주고 또, 선생님이 조금 따가우실 것 같지만, 햇볕 많이 쐬시면서도, 너무나 집중력 있게 그림 그리시는 모습을 옆에서 뵈면서, 저 또한 연주 열심히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어, 다짐하는 또 하나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정말 제가 선생님, 팬으로서 어디선가부터 불러주면 주시면, 열심히 장구치고 북치고, 함께 따라다니, 어,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항상 함께해요, 선생님. 감사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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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늘 아우 오늘 김소라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난 콜라보 와 근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전에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오후 되니까 좀 햇빛 좀 받고 그러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잘 끝내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재밌었고 다음에도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재밌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이제 안 맞아도 됐잖아 이차 맞으면 끝 아니야? 불토샷.. 불토샷.. 불토샷. 아.. 불토마요.. 폭기다 <웃음> 아... <웃음> <웃음>